아이들이 행복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냥 놀아야 되잖아요. 그 놀이를 박탈당한 그런 삶이 참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사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그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아동노동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사진작가의 하루 종일 아이는 거의 씻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잠과 먹을거리만 주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같이 굉장히 성진문명이라 할지라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권은 한편 없었다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아이는 어른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 최소한의 존엄이 무시됐던 그런 삶을 살았다. 일단 뭐 옛날보다는 음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아직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70%입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저게 절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가 저렇게 작습니다 발 길이 먼 상황이고요 그럼 체벌이 뭐냐에 대한 뭐 여러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여기서 조사할 때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죠 어, 손발 등 신체 때 사용에 때리기 집에서 내쫓기 수치심 주기 이거 많죠 수치심 음,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처음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수치심은 인간한테 필요한 거죠. 수치심이 없으면 인간이 못됩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부끄러움이죠. 그 부끄러움 중에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래서 안 되지 하는 그런 부끄러움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어, 내가 별 어, 볼일 없는 존재로 비하되는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대변습관 가르기 때문입니다. 어디다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그래 옛날에 뭐 소금 받아오기 하고 뭐그렇죠방 그러니까 안에 가두는 장시간 불편케 하기. 내쫓고 가두고 공간이 중요하죠. 막대기 등 도구를 사용해 때린다. 거칠게 밀치거나 신체를 붙였는다. 고함이나 말로 야단친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탁! 미수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가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웃음>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상처가 되 근데 오래가지 않아요. 나를 가까이, 에, 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부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에 깔려있는 감정이 뭘까요? 분노가 가장 클 거고 불안함도 있어요 그죠? 몇 가지 쟁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잘못됐으면 때리면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른이 잘못했을 때 때려도 되나요? 어, 살인한 그런 사람들도 인권이 보호돼요 절대 때리지 않아요 고문 상상도 못해요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은 뭐 맞아도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논리는 간단합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것부터 뒤집지 않으면 바뀌기 어렵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라는 거 때린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마음 중에는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복수심이 있어요. 어릴 때 받았던 학대를 누군가한테 안갚음 하는데 그 대상이 그들의 경우에는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부모가 아이한테 복수를 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덧붙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욱하는 마음에 때렸어요 내가 욱하는 마음에 때렸다는 걸 직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더하기가 문제가 있어 제가 맞을 짓을 했어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몰고 가요 나는 안 맞, 맞고도 이 정도 잘 컸어 라고 한다면 안 맞아서 훨씬 더잘 컸을 거예요 더 많은 능력을 꼽히면서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우리가 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기만이에자그 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 효과가 있고 장기적 영향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후유증이 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선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 된다 이게 정말 무서운거죠 어, 그왜 대물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자기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 에, 그 응어리가 분노가 계속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는거죠 어, 오랫동안 남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숨어 있는 거죠. 그 폭력의 뿌리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폭력의 뿌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가? 그 폭력을 제대로 처리,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적이 돼요. 고통이 없는 사람 없어요. 살면서 고통이 없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이게 문제지. 근데 그게 계속 어떤 엄청난 기운으로 자기를 차려잡고 있는데, 자또 하나 부모가 아이한테 학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니가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요. 어느 경우에도 죄책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나 때문에 부모님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나 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자 컴플렉스 이것도 무섭습니다 어, 부모가 아이한테 물려주어서는 안될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는 그게 어느 선을 넘느냐 그걸내 삶을 왜곡시키는가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문제고 그러니까 숙취심이 되고 숙취심이 에 공격성을 띠면 분노의 형태를 띠 그렇게 될때 이게 엄청난 폭력이 된다 하는 것.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난이고요. 비난 비난은 그게 막 험악한 말도 아니에요. 욕도 아니에요. 근데 더 어떻게 매날 그 모양이냐? 이거 하는 게다 그렇지 뭐. 이렇게다 비난이에요. 자, 두 번째, 협박. 은근히 협박 많이 해. 네,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있죠. 또 보상, 처벌 이런 걸로 협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저는 저주. 저주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단정해요. 다른 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게 단저주라고 생각해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인격을 대체해버리잖아요. 인간이 가장, 어, 모멸감 느끼는 건요. 내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그래서 쓸모 없다는, 음, 그런 자각이 싹들 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 협박, 저주, 어, 대신, 전 많이 해야 될 게, 감사, 부탁,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축복. 감사를 우리가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선물인 거죠. 네, 네가 옆에 있어서 좋고, 그 아이가 좀 크면 그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요. 네가 곁에 있어서 엄마가 이런 힘든 상황 견뎠다고 고마워하고, 그런 말들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권리를 배우면서 권리만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롭게 어른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이 자기 일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사춘기 좀 들어서야지 좀그 나이 따라서 어떨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어릴 때라면 그 자연스러운 건데 어른이 됐어도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연습이 없었던 거죠. 다른, 다른 입장에 서서 볼수 없었던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계속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권리 권리 한다면 뭔가 박탈감 있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또 감정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 내가 더 좋은 게 된다는 것 마음이 편해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걸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 세계요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